Double kill. Double kill. 그렇지. 얘. 예... 이것이 바로 예지포. 더블 아였습니다 옷을 다 똑같이 입거든요? 캐릭터랑? 오히려 그게 잘 맞던데 시간도 2분 30초 크리스마스 템 그, 그러게요 이벤트만 있고 루돌프코가 나와야 되는데 보메아 이거 못 간다 우리 정상적인 판단이 하면안돼 이거는... 음?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<웃음> 저 길게 기계... 잠깐 볼게요. 사생의 추천, 사요 아, 나 잠깐 빡세는 거 요새 야 다들 금연하셨나? 아 아군이 겁다. 그렇죠. 아, 어, 그거 다 이제 캐시로 팔죠 지금은? 그냥 그냥 싹다 그냥. 패키지로 팝니다. 캐시로, SP로 파는 거, 캡슐샵에 그 쓰지도 않는 그 자유 총기들. 어, 언제 사셨노? 아니 눈통에서 보고 있는 거아니야 아... 아니었구나... 뭐 저녁 시간대는 한 1700, 1800 나오는 거 같아요 맥시멈 시간대 아, 1700, 1800? 1800 아! 개머이 확인했다! 아이고! 역시 땡큐! 바로 또 계좌로 사줬네이님 이제 확인했다. 땡큐, 땡큐 역시 개무이 형. 아까 솔직히 너무 줌마긴 했다. 나 바로 깼대. 진짜 자, 어떻게 해야 3 0킬 찍을 수 있을까? 지금으로 안 돼. 킬 페이스를 올려야 된다. 아, 간범입니다. 가 봐. 아, 이게 샷이 좋으니까 멀티킬이 잘안 나오네.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기회를 안 주시는구만. 다행히 미션 주고 바로 그 다음 판에 성공했지. 아까 아군이 팔배 아니... 아, 오히 나쁘잖아. 나쁘잖아. 수비 생각은 나쁘잖아. 눈 옆에 스나가 좀 불편하네 스나 없으면 뛰는데 오. 아 그래 이번엔 뛰었을것같더라아 바보야 등돌리고 딱징 안 먹었으면 꽁킬인데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 당연하지 지금 나 감도 내리고 좀 쓰나 지금 감 올라왔다. 느낌이 와요 이제. 나 정확도가 좀 괜찮을 것 같아. 오케이. 안 아, 니리 아, 우리, 아, 군이 아, 우리, 하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그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우리, 도리우 그 다음에 한 이틀 뒤에는 좀 꺾이던데 방, 방금 잘 봤나? 잘 봤나 보네 아 날씨 너무한데? <웃음> 나 오늘도 춥던데 내일 오자노와 엥? 아 다리 쌌나 보다 계속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이게 안안 안 좋으시네. 아 미니어 서고. 미니 반갑고. 와, 선아, 잘한다. 신사장 잘하네. 적패, 계단. 이리오님 삥 먹었는데. 아, 10개 가사합니다 이슬님. 에든 나이다 이거 이겨야 된다 자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만 3일째 하는 중 지금 누적 데미지가 쌓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이겨내야지 고통은 있으나 죽음은 없다 아 너무 너무 딥한데 끝나지 않은 이상은 끝난 게 아니지 그지 그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새벽 시간 때좀 외로울 것 같긴 하네. 돌아드님이녕하세요 아이다, 침착해, 침착해. 킬 많이 할때 생각해라. 일단 최고의 꽁킬포킬 받는 게 없거든요. 1킬은 일단 넣어줘야 돼. 제발... 아, 안 들어오네. これ... 이 자리 오랜만인데? 앵그앵글야 앵글. 이거 아다리가 거의 뭐 오징어 오달인데 스포츠 지금 19주년 됐죠 아 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햇수로는 19년인데 18주년인가? 치가 잘한다. Double kill. g o 잠깐만 봐줘, 잠깐만. 아, 어, 5초만? 우승이팅이딩중안 오나? 오거야 오. 가점 변경. 아이승 아, 이걸 또못 먹냐, 진짜. 젠장. <웃음> 어 뭐야? 에릭님 저랑 동갑이시네. 아, 어, 잔나비 반가, 반갑습니다. 저도 6학년 때 시작했는데, 2004년도 배타 때. 아 어, 반갑습니다. 형님, 아 형님이라고 반갑다. 친구야, 아, 반갑습니다. 딸기만 님, 안녕하세요. 우편 잘한다. 뭐야 잘한다 하자마자 그렇지 얘 예. 이것이 바로 예지폭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<목소리> 예시폭 야무지고 저는 절, 계단으로 절대 가지 마세요 빨간불이 있었다 바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던져야 돼아 말다님도 잔납이시구나 근데 이상치 무려 다는 뜻은 혹시 띠동 아 반갑습니다 자 이래되면 아까 놓친 킬 하나하나가 아깝죠 20, 23킬 돼야 되는데 너무 때는고 자, 스나루 유혹하고 눈마루 왔을 때 눈마루 는이때까이때이고는이 아, 는 이때는 이때는 이때는 이 어이러 모른다. 판단 상킬 이방 2채널 나 근데 이거하고 어차피 이사갈거야. 나 한바퀴만 하고 간다 했어. 어차피 일단 이거하고 이사갈 듯? 이런 상황에 포킬이 나와줘야 된대. 아 뭐야? 그럼 보고 있냐? 우리 검을 이렇게 그러네. 그래, 1급 내가 다 잡아야 된다. 안 돼! 내양력 아군이 죽미 하였습니다. 제발, 제발. Holy shit. 아 진짜 이거 아 너무 아까운데. 다잡았어야 돼. 어이구야 여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됐다. 아, 된다, 된다. 된다. 와. 이 익혀놨다. 제발. 제발 신이시여. 이게된다고 바로 들어가자. 바로 각술타입니다. 바로 가자, 바로 가자. 진짜 제발. 아 센터 안 돼, 센터 안 돼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한 번씩 나이스, 성공. 너무 좋다. 이번 는님에드벌룬대입 예?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뭐야?